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할때 검사소를 재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동티비 그럼 주요 개정안들의 세부 내용을 한 가지씩 알아볼까. 첫 번째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온라인 재검사 도입. 검사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할때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가 확인 가능한 항목은 검사소를 재방문하지 않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예를 들면 손상된 등록 번호판이나 공인이 훼손되었을 때 등화장치 점등이 불량일 때가 이에 해당되고 다음은 검사 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 수시에 안내 규정 말이야.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고 다음은 재검사기간 산정시 공휴일 등 제외. 자동차 재검사기간 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주 토요일은 제외하도록 해서 재검사기간을 확대했고 다음은 재검사 장면 촬영 간소화 실제 검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했던 것을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해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어. 두 번째,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 시에는 실제 매물 중고차의 매입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를 게시하도록 해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즉 매매 알선 료의 지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어. 또 사진이 포함된 매매 사원증의 안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 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해서 무등록 매매업자의 불법 영업과 매매 사원 정보를 위조 운 것을 방지하도록 했어. 마지막 세 번째로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 신고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양도인 중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돼 있는 양도 증명서를 앞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명의자 정보와 또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서 소유권의 정보를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자동차의 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기준을 강화해 운전 안전성을 높이고 또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개정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치비요